국이토시스키나까한단시 어디 투자해야 될지 잘 판단합시다, 여러분. 한국의 GDP가 내려가고 있어요. 만씩 내려가고 있어요, 만씩. 와 구글. <웃음> 와 구글은 진짜 코로나로 내려갔지만 결국 코로나 때보다도 더 위로 올라갔잖아요. 투, 투자라는 건 진짜 무서운데. 근데 진짜 그 유튜브가 진짜 최강자인 것 같아요, 최강자. 유튜브를 요즘 사용하다가 느낀 점인데 유튜브가 제가 보기엔 최강자입니다 여러분 구글 주식을 사야돼요 구글 주식 아까 제가 주식 이것저것 보여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주식 다 잊어주시고 구글 주식으로 투자해주세요 딴 거는 추천하는데 구글은 추천하겠습니다 뭐 유튜브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유튜브를 이길 수 있는 기업은 앞으로도 탄생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면 유튜브는 제가 무기적기서 방송을 해봐가지고 느낀건데 한국에서 방송할때는 규제가 엄청 많았어요 저작권도 그렇고 뭐하면 안된다 술마시면 안된다 욕하면 안된다 저작권도 엄격하게 지켜졌었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에서도 저작권이 엄청 거기는 더 심각해요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을 내보내면 안돼 노래방에서 방송하면 안돼 이것저것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엄청 많이 묻어나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유튜브는 그렇지 않아 유튜브에서는 저작권 무시 다 무시하고 영화도 볼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TV방송 다볼수 있어 지금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싸이월드 있었을 때 이걸 능가하는 거안 나오겠다 했는데 트위터 폐북나옴그그죠 맞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작권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한국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왜냐면은 유튜브는 저작권 싹 무시하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유튜브에다 지금 제가 한국영화라고 검색을 했어요 한국영화라고 검색을 하니까 아이다 생짜로 영화를 다볼 수가 있어 저작권 쌩 무시 3년 전부터 59만 조회 나올 때까지 1시간 54분 영화 1시간 59분 감독판 뭐세달 전에 16만명 보고 이것도 들어가면 재생목록에 특히 기 휘날리며 으아 볼수 있어 바로 모범시밍 포화 속으로 뭐 이것저것 이 재생목록 별로 이제 다 다른데 다, 다 무료로 볼수있는거요다야이 무료 영화 무료 저작권 저작권 생무시하고 영업이 가능합니다 유튜브는 그래서 사람들은 영화랑 이것저것 다 무료로 볼수 있으니까 유튜브를 좋아해 수료로 볼수 있으니까 좋아해 그래서 유튜브 만세를 외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잘못됐다라는 거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한국에서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작권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영업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이길 수 있는 회사는 앞으로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제가 도, 음, 도출했습니다 다 공짜로 볼수 있어요 영화 음, 다! 두 시간 동안 다 무료로 볼수 있어. 볼수 있는 영화가 일본, 중국, 일본의 영화들 무료로 볼수 있어서 좋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저작권을 싹다 무시하고 영업이 가능한 곳이에요. 한국에서 영화에 투자해서 번덕을 투자해서 영화를 만들면 유튜브에서 공짜로 볼수 있는 거. 그럼 누가 영화를 만들겠어? 이게 다 이렇게 아, 찰나사 니혼노 애가 뭐 쏟아요. 일본 영화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볼게요. 한국뿐만이 아니야. 전 세계를 상대로 무작권 싹다 무시하고 영업이 가능한 곳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지금 일본 영화라고 저, 검색을 했거든요. 싹다 무료로 볼 수가 있어. 아... 그럼 무료들 미래로는 돼. 후야시이자. 후라잖아요돈 내고 배우들 하나하나 다돈다돈다돈 다 돈, 다돈 주고 만든 영상을 무료로 볼 수가 있어. 누가 영화를 만들겠냐 이거죠.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유튜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업은 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모두 저작권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모두 이제 찬양하고 있는 이 유튜브는 저작권을 안 지키고 있어요 뭐 AI가 뭐 어떻게 뭐 알고리즘을 통해 뭐 한다 한다 다 핑계죠 결과적으로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공짜로 볼수 있는 거다 텔레비전의 예능 프로 다 음악까지 다 공짜로 들을 수 있어요 다 음악 뭐뭐 뭐 들을까요? 뭐. 방탄소년단, BTS, 다이너마이트 아 공짜로 듣기 <웃음> <웃음> 이렇게 공짜로 듣기가 가능하죠. 야, 음악도 공짜, 영화도 공짜, 텔레비 방금이도 공짜. 꽁짜. 다 아, 공짜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좀 소리 질러서 죄송한데 어쨌든 팩트입니다, 팩트. 다 듣고 그다음에 이렇게 광고가 나오죠. 이제 딴 거, 딴거 들으러 가면 돼. 다른 노래 또. 이제. <웃음> 그리고 심지어 유튜브 레드는 광고도 안 나와. 여기에 있는 공짜 저작권 저작물들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한국에도 이런 유튜브가 있었죠 예전에. 처음에 이제 M군 판도라TV M군은 이제 얼마 전에 종료를 선언했어요 M. 무거운 마음으로 서비스 종료 소식을 전합니다 1월 1일부터 M군은 없어집니다 저작권 잘 지키고 다 지키면서 영업을 하는 회사들은 다 꺼지고 그런 저작권물들 공짜로 볼수 있어서 모두가 찬양하고 있는 유튜브는 성장하고 있어. 잘못된 거죠. 물론 M군이 이렇게 서버, 서비스 종료하게 되는 이유가 뭐꼭 그것뿐만은 아니겠지만 경쟁이 공정하지 못한 건 사실이죠. 방탄 정원 자리가 엘제 자리인데. <웃음>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스트리밍을 하면서 유튜브를 까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전 이게 까는 게 아니라 팩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구글에 투자해라. 유튜브에서는 저작권을 싸그리 무시하고 영업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튜브는 건재할 것입니다. 그래도 m 군는 한국 회사고 유튜브는 미국 회사라 아무래도 저작권법에서는 유튜브가 더 자유로운 듯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이길 수 있는 거죠. 항상. 저작권 안 지키고도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이슈였던 나훈아 대한민국 어게인도 중국 어디가 풀렸다 하지만 제일 처음 풀린 곳은 바로 바로 유튜브의 유튜브 유튜브 이미 다 풀려있어요. 지금 풀 영상 크 풀 라이브 이미 다 풀려 있어 요 유튜브에 얼마 전에 이제 뉴스로는 중국 중국의 어쩌고저쩌고 는 콘텐츠 불법 유통 전년대비 두배 증가 중국 불법 유통 사례 중 중국판 유튜브 비리 비리였다 근데 문제는 중 불법 유통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는 왜안 건드리냐 이거죠 중국판 유튜브 에 올라온 이걸로 엄청나게 뉴스가 많았잖아 근데 유튜브가 더 먼저 올라왔다니까 유튜브에 이 이것들 봐요 엄청 많아 엄청 그리고 나훈아의 노래도 꽁짜로 들을 수 있고 저작권 싸그리 무시하고 꽁짜로 노래도 들을 수 있는 이 유튜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이제 1인자인데 그때는 네이트 동영상도 인기가 많았죠 제가 한창 만들던 동영상도 어 네이트에 올렸었으니까 그때는 유튜브에 안 올렸었어요 그런데 유튜브는 저작권을 싹 무시하고 영업을 한 결과 1위를 차지한거죠 유튜브가 좋으니까 무료로 볼수 있어서 좋으니까 전철 타고 심심하면 그냥 한국영화 무료로 싹다볼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란말사미 자 나란말사미 나란말사미 리뷰인데 다 나와? 1시간 49분 다나와다아 얼마나 좋아 2019년부터 네, 영화 다시 보기 올려가지고 이건 뭐 거의 뭐 풀버전인데 어우 완전 좋죠 유튜브 저작권 싹을 리무시하고 영업을 할수 있다는 것.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냐 TV는 프로그램에서 노래 틀어도 아무 문제 없지 않나 네? TV에서 노래 틀 때는 저작권을 다 내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다 지키면서 TV 프로그램을 만드니까 돈이 많이 드는거죠 그렇죠 텔레비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음악들은 다저작권료를 지불합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도 그런데 유튜브는 공짜로 노래를 들을 수가 있다 한국 대한민국 p o 팝 모든 노래 다 공짜로 들을 수 있어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음악들 다 공짜로 들을 수 있어 저작권 개무시 가능한 곳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못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없어 다 들을 수 있어 광고 끝에 나오면은 그냥 뭐 다른 노래 또 틀면 되고 다시 처음부터 돌리면 되고 심지어 제제 그러니까 제 노래도 공짜로 들을 수 있어요 와 이렇게 유튜브가 올렸어 심지어 내 노래를 와 공짜로 내 노래 듣기 <웃음> 2017년 9월 21일 발매하자마자 동시에 유튜브가 올렸어 프로바이트 유튜아이그 공짜로 내 노래 들으면서 댓글 이어 신곡 불법 유출 개꿀 업로더님 덕분에 mp3로 추출해서 잘 듣겠습니다 정사에서 나오는 수익은 없는 건가요 아니 뭐 광고가 나오면은 그 광고의 수익이 있다고 해요 근데 뭐 광고 안나오잖아 광고 안나오잖아요 이러면 뭐 수익 없는거지 뭐 수익이 발생하지가 않았는데 공짜로 이 노래를 제공한거죠 서비스를 아 근데 이거는 캐니맥이 나쁘지 않아 유튜브가 나빠요 유튜브가 유튜브 음이라고 치면은 음원추출 바로 나오죠 블로그에서는 유튜브 음원추출 PC 모바일 모두 가능 알아봐요 간단하게 모두 오케이 어우 얼마나 좋아 음악, 음악도 음악 다운로드 가능하고 무료로 띵고들은 개인 소장하고 싶을 때가 많다 유튜브 음원 추출을 통해 그런 띵곡들을 개인 소장하자! 받는 거 되게 간단해요. 그냥 유튜브 링크 넣으면 바로 다운이야. 이게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그 영화뿐만이 아니잖아요. 음악까지도 다 이렇게 유튜브에 흡수되는 거예요. 공짜로 들을 수 있으니까. 누가 멜론을 가입해? 누가 벅스뮤직을 가입해요? 돈주고 그냥 여기서 그냥 공짜로 들으면 되지. 노래모음 집은다 나와. 그니까 러이 유튜브 개색.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주성치거든요. 주성치. 희극지영도 볼수 있네요. 극장도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자막까지도 붙어있고 전세계 모든 영화 무료로 다볼수 있고 전세계 모든 음악 무료로 다 들을 수 있고 전세계 모든 텔레비 옛날 영상 뭐, 뭐든지다 들을 수 있는 볼수 볼 있고 들을 수 있는 유튜브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유튜브를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망하지 않는다! 저작권법 잘 지키고 있는 한국 기업이 유튜브를 무너뜨릴순 없다 이것이 바로 제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빨아주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일어설 수가 없어요 물론 내가 걱정할 건 아닌데 내 노래가 그냥 이렇게 불법다운이 되고 있잖아요 나는 그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할수 있다고 봐요 근데 나 뿐만이 아니야 곡, 곡, 곡 소리가 들려요 자, 제 말에 동의한다면 좋아요 와 구독 <웃음> 그러니까 유튜브 불매하지 않을 거면 은 구글 주식을 사세요 구글 주식 <웃음> 이게 제가 바란 이유가 구글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네, 무료대見れるからいいねって思ってるから 유튜브はずっと成長していくんだ だから 구글に投資しよう 구글の株を買うんだ 日本の企業は 유튜브を倒すことはできない なぜかっていうと調査権をちゃんと守ってるからだ韓国もそうなんだけどと韓国日本の会社さらにそうだと思うんだ調査権すごく厳しく守られてるの知ってるからさ YouTubeを倒すことはできない 君がどんだけ頑張って映画を作ってもそれは y o u t u b e で無料で見ることができどんだけ音楽を頑張って作っても YouTubeで無料で聞くことができる どんだけ頑張ってテレビ番組を作っても 無料でYouTubeで見ることができる それがYouTubeだ でも人たちは見れるから好きなんだ だからYouTubeにありがたがってる y o u t u b e に感謝してるんだだから